복근 운동 같이 해보실게요. 하늘보고 누워서 그대로 헌드레드부터 복근 들어가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두 다리 올린 상태 그대로 상체 컬업 그대로 호흡 30초간 계속 너무 힘드시면 하시다가 머리를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복부 튀어나오지 않게 배 납작하게 하시면서 엉덩이 밑에 좌골뼈에도 힘을 지그시 주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피고하시면 좋고요. 엔, 후후 계속 호흡 5초만 더후후후후 그렇죠 그대로 내쉬면서 누워서 돼요. 자 잠깐 쉬시고요. 그다음 복근 운동 크리스 크로스 30초간 진행하실 거예요. 두손 머리 뒤 깍지 끼시고, 상체, 컬업 상태, 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랑 반대 무릎, 반대 무릎, 후 엠, 후 엠, 후 엠, 후 호흡은 다리를 바꾸실 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크리스 크로스, 후 엠, 후 엠, 후 엠, 몸통을 빨래 짠다고 생각하세요. 배 티어 나오지 않게, 10초만 더. 앤, 후, 앤, 후. 5초 더. 후, 앤, 후, 앤, 후. 마지막. 그렇죠. 그대로 머리 대고 잠깐 쉬실게요. 한숨 한 번. 후. 자, 이제는 다리를 천장 위로 드셔서 쓰이죠. 가위질 하듯이 다시 를교차하실 건데요. 너무 크지 않게 작게 작게 쓰이죠. 교차하실 거예요. 두 손은 허리 뒤 엉덩이 뒤에 두시고요. 그대로 배꼽에 쏙 집어넣으신 상태에 복부 납작하게 하시고 위아래로 다리를 교차하세요 허리가 뜨시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깨 너무 움츠러들지 않게 호흡 계속 하시면서 흐흐흐 흐흐흐흐흐 30초 더두 다리가 똑같이 움직이게요. 흐흐흐흐 치골선상 또는 배꼽이 선상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허리가 뜨지 않게 너무 내려가지 않으세요. 흐흐흐흐흐 흐흐 무릎 곧게 피시고 10초만 더후후흐흐흐흐흐흐흐흐 후후 후. 마지막 그렇죠 그대로 무릎 구부리시고 내려놓고 쉬세요 한숨 후자 이번에는 오픈 앤 클로즈 하실 건데요 두 다리를 위로 드신 상태에서 다리를 양옆으로 사이드로 오픈했다가 크로스로 다시 모았다가 오픈 클로스 그렇죠 오픈 클로스 오픈 크로스 오픈 크로스, 계속 50초간 유지하시면서, 후, 뜨, 후, 뜨. 크로스 하실 때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는 느낌으로, 오픈, 뜨, 오픈, 뜨. 오픈, 허벅지 안쪽, 안쪽, 오픈, 안쪽, 안쪽, 오픈, 뜨. 오픈, 뜨. 오픈, 뜨. 어깨 넓게, 뜨. 오픈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렇죠. 오픈들. 오픈. 10초만 더. 오픈들. 오픈들. 오픈들. 오픈들. 오픈. 그렇죠. 잘하셨어요. 잠깐 쉬시면서 호흡 고르세요. 흐 자, 그 다음 동작은 브릿지 동작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상태 그대로 브릿지 상태로 스텝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대로 브릿지, 앤, 다운, 네번 하실게요. 2, 앤, 가슴부터 롤, 다운, 앤, 3, 목 길게 롤, 다운, 앤, 4, 그렇죠, 앤, 롤, 다운. 이제 올라가서 다리 스텝, 오른발부터, 엔, 오른발, 엔, 오른발, 오른발, 그렇죠, 엔, 나, 둘 엔, 나, 엔, 둘 엔, 나. 스텝을 걸어갔다가 걸어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이때 다리를 움직이실 때 골반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뚜, 골반 유지하시면서, 흐, 흐, 둘둘 엔, 나, 둘 하나, 둘, and 하나, 둘, 하나, 2 0초더 and one and two, one and two, one and two, one and two, one and 십 초만 더 on two, one two 호흡하세요. 둘, 하나, 둘, last and 둘, 그렇죠.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엉덩이에 지그시 느낌 있게 자, 햄스트링 스트레치 좀 하실게요. 후 자, 이때 다리를 들때 엉덩이가 따라가지 않게 꼬리뼈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주 좋아요. 자, 옆으로 사이드 리프트 하실 건데요. 오늘은 다리를 밴드 밴드 상태로 밑에 다리 구부리고 윗다리는 턴 아웃 하신 상태 에그 상태 그대로 엘보로 자기 골반 업 N 30초간 t 앤 그렇죠 N One N 둘 t w 계속 o n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o n 좋아요 One N 둘호쭉 들이 마셔도 되고 내셔도 되세요 Two N 후둘후 5초만 더요 후 N 둘 라스트인 그대로 홀드 하실 거예요. 그대로 홀드 1 2 3 4 5 6 7 8 9 10 좋아요. 자,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엘보 플랭크. 자, 버티시는 거 30초만 바로 들어가세요. 준비. 시작. 후 호흡하시면서 어깨 내리고 어깨 넓게 정수리 길게 팔뚝 전체로 바닥을 지지를 하실 거예요. 흐, 둘, 뒤꿈치로는 계속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쭉쭉 밀어내시고 허리 골반 처지지 않게 10초만 더 버티세요. 흐, 호흡하세요. 흐, 5초만 더. 3, 2, 1 아주 좋으세요. 그대로 반대쪽 사이드로 리프트 하시는 거 반대다리 준비하실게요. 그 상태 그대로 30초. 좋고요. 호흡 계속하세요. 둘 몸통이 앞으로나 뒤로 로테이션 되지 않도록 그대로 업앤둘업앤둘 앤들 어깨 귀 멀리 유지하세요. 앤업앤0초만 더요. 업 앤들 업 앤들 업 앤들 업 앤들 스톱 그대로 홀드하세요. 2, 쓰리, 포, 파이브, 9 세븐, 에 나인 옳지 좋아요. 자그 다음은 그대로 불가사리 스타 피시 들어갈게요 대자로 뻗으세요 50초간 호흡하시면서 준비 자 시작할게요 시작 인들후앤 좋아요 앤 시선 멀리 앤들 서로 터치 둘앤후 길게 폈다가 후 대각선으로 접어요 M 후 길게 M 후 배치게 하지 마시고 후엔 허리 길게 후 복부 속앤후둘앤후 어깨 내리고 후앤후둘앤후둘 다리 곧게 뻗으세요 M 후둘 10초만 더후 들, 앤후 들, 앤후 들, 앤 그렇죠. 좋아요. 아, 잘하셨어요. 호흡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하실게요. 엎드린 상태로 수완 스트레치. 조금은 자유롭게 귀엽게 멀리 하시면서 네 번만 그대로 머리부터 쭉 일어나세요. 푸시업 하듯이 내려가시고 다리 길게 뻗어서 복부 쑥 집어 올리세요. 좋아요. 투모어 3, 라스트, 4, 쭉쭉쭉쭉쭉쭉. 엉덩이들에서 아기 자세 그대로 휴식. 후잘 하셨어요.